첫 번째로 신안에서 가볼 것은 노란 수선화가 가득 찬 선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선도에 지금 방문하신다면 정말 노란 수선화가 가득 차 있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신안 선도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30분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신안의 가령왕에서 배를 타고 선도로 들어갔는데요 가령항에서는 30분 걸리는 배와 50분 걸리는 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운항 시간표를 확인하시고 스케줄에 맞춰서 저는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30분 정도 가다 보면은 노랗게 물들어 있는 신안 선도에 도착하는데요 정말 하늘에서 봤을 때 노랗게 물들어 있는 지붕들이 굉장히 귀여웠고 또 봄과 잘 어울리는 곳이었습니다 노랗게 물들어 있는 선착장을 걸어서 선도 안으로 들어가시면 바닷가 근처에 수선화가 가득 피어있는 장소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수선화가 이 선도에 가득 심어져 있는데요 날씨는 조금 더워졌지만 봄과 너무나도 어울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수선화는 선도에서 이렇게 바닷가를 볼수 있는 곳에 가득 심어져 있는데요 바다와 함께 보이는 수선화길을 걸으면서 바다도 보고 꽃도 볼수 있어서 훨씬 더 시원하고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배까지 타고 들어와서 여행을 가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신선한 여행을 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4월 초에 이 신한 선도를 다녀왔는데요 수선하들이 정말 거의 다 만개를 해서 이 선도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나 다음주까지도 수선화를 볼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직 다 피지 않은 수선화들도 있었기 때문에 4월 안에는 방문하신다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요즘 해외에는 나갈 순 없지만 조금 더 다르게 배를 타고 나가서 이렇게 시원한 바닷바람도 느끼고 아름다운 수선화도 볼수 있는 이 신안 선도에 한번 방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는 신안의 팔금도로 한번 떠나봤습니다 신안 팔금도는 정말 넓은 부지에 유채꽃이 가득 심어져 있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이제 유채꽃들이 막 만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채꽃이 만개한 곳들은 벚꽃과 어울려져서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제가 이곳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괜찮은 포인트 한 곳을 발견했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만개한 유채꽃과 또두 그루의 벚꽃이 어우러져서 정말 동화 속에 나오는 장소처럼 저는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비가 오고 나서 아쉽게도 벚꽃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지만 제가 이 팔금도 유채꽃밭을 방문했을 때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포인트였습니다 이 유채꽃밭은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고 굉장히 넓기 때문에 팔금도를 지나가시면 꼭 한번 차를 멈추시고 이 아름다운 만개한 유채꽃들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안의 퍼플섬으로 떠나봤습니다 퍼플섬은 CNN에서 선정한 꼭 가봐야 할 여행지에 꽃피기도 한 섬인데요 앞선 선도가 노란색으로 가득한 곳이라면 이거 퍼플섬은 정말 모두 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을 만큼 보라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아쉽게도 물이 빠진 상태의 바다라서 제 생각에는 밀물일 때 훨씬 더 방문하셔야 이 신한 바다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CNN에서 정한 여행지였지만 이 봄에는 방문하기에는 저는 조금은 더 아쉬웠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라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방문하셔서 가득한 보라색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신안을 방문했을 때더 많은 여행지를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신안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퍼플섬의 보라색을 느끼고 또 팔금도의 유채꽃을 눈에 담으면서 선도의 수선화까지 다 보기에는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출입축제와 제가 체일봉 전망대까지 담으려고 했는데 거리들이 다 너무 멀어서 하루에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만 찍어봐도 거의 100km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신안에서 여행지를 선택할 때는 한 포인트에서 두 포인트 정도까지 잡으신다면 훨씬 더 여유롭고 즐거운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신안의 여행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선도를 오후에 들어가셔서 막차를 타고 나오시는 코스를 잡고 그 전에 오전에 방문해서 즐기실 포인트 한 곳만 더 추가해서 다니신다면 신한 여행이 더 즐겁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팁을 꼭 잊지 마시고 여행 계획 짤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여행지로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안녕